가들을하면 사람들은 느낌일까? 아마 그걸 보고 직접 만들겠죠? <웃음>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금성 교수 최저입니다 오늘은 작품 영상이 아니라 효과를 만드는 영상인데요 왜 기대하는 작품을 안 만들고 이런 영상을 올리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작품을 만들려면 연구가 필요한 법이죠 음... 여튼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은 여러분들이 작품 추천하신 댓글들 중에서 제 흥미를 많이 끌었다는 추천이 바로 아늑별 시리즈 스킨이었어요. 저도 굉장히 아홉별 시리즈 스킨 디자인 좋아요. 그래서 저도 아, 언젠가는 아늑별 시리즈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 이펙트에 관해서인데 이펙트가 만들기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번에 연구하는 김에 이거를 컨텐츠로 써먹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암흑별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이 블랙홀 이게 없으면 암흑별 스킨이라 할수 없을 정도로 암흑별의 시그니처와 같은 이펙트죠 이게 바로 오늘 만들어볼 이펙트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재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회로들이고요 DC컴포트, 충전용 모델, 스위치, 그리고 라인형 LED까지 그리고 톤 같은 경우에는 난생 느낌 나는 웜 화이트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제일 핵심인 암흑별의 모양을 잡아줄 p v c 방구에 동네 화방 같은 데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안에다가 이제 LED를 감아서 넣고, 이렇게 합치는 식으로. 그때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이 주변으로 빛이 감도는 효과를 어떻게 해줄지가 참 문제예요. 지금 생각 중인 방법은, 이제 3D펜을 쓰는 거죠. 그러면 제일 먼저 내부에 들어갈 회로부터 먼저 만들어야겠죠? 충전단자랑 배터리를 연결하고, 이어서 스위치랑 LED를 연결했습니다. 보통은 DC 컨버터를 사용해 전압을 올려주곤 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굳이 전압을 끌어올릴 필요가 없어서 생략했습니다. 보다시피 컨버터 없이도 빛이 잘 나죠? 이걸 두 개의 p v c 방구 사이에 넣을 건데 내부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먼저 테이프로 고정하고 덮어주기만 하면 가장자리에 빛이 집중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 틀이 완성되었어요 사이드로 빛나고 가운데에는 빛이 안 나는 제가 딱 원하는 형태의 모양이에요 이제 3D펜으로 효과모양을 잡아줍니다 남은 p v c 방구를 이용해 알맞은 사이즈로 테두리를 만듭니다 근데 왜 바로 안하고 굳이 따로 만드냐고요? PBC 방구는 열에 약해 작업하고 나면 3D펜의 열 때문에 너덜너덜해집니다 보이죠? 테두리가 열 때문에 쭈글쭈글해졌습니다 이래서 따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테두리를 기준으로 블랙홀의 테두리를 만듭니다 테두리의 모양은 은하처럼 나선형으로 빛이 퍼져나가는 모양으로 만듭니다 설마 은하가 어떻게 생겼냐고 묻는 사람은 없겠죠? 나땐 초등학교 과학시간에 배웠는데 그러고보니 저는 어릴 땐 과학을 참 좋아했습니다 중학생 때 물리과학이란 걸 만나기 전까지 말이죠 나는 수학이 정말 싫어요 모양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히오스 아니냐고 묻더군요. 그래도 빛을 받으면 히오스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3D펜 작업물의 표면을 다듬기 위해 산 인두기입니다. 표면도 넓어서 이런 평면도형을 다듬기엔 참 좋은 것 같은데... 아니 뭐지? 왜 이렇게 안 뜨겁지? 인두기가 생각보다 안 뜨거워서 힘으로 눌러가면서 했습니다. 저 잡는 자세를 보세요. 결국 손이 아파서 때려치우고 원래 쓰던 걸로 다시 바꿨습니다. 쿠팡이 날 속였어. 다음부터 구매 후기는 믿지 않을 테야. 표면까지 다듬으면 조형작업이 완료됩니다 그럼 이제 이 위에 색을 입혀봐야겠죠? 클리어 페인트로 바깥쪽은 보라색 칠하고 중간에 자줏빛을 섞어주면서 그라데이션을 넣습니다 빛이랑 맞닿는 안쪽은 노란색으로 칠해주면 우리가 알던 암흑별의 색감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심 핵에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운데 핵을 클레이로 덮습니다 핵은 모양이 동그랗게 잘 나도록 여러 번 다듬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곽 부분에 빛이 덜 새어나오도록 하기 위해 끝에 부분만 아크릴 페인트를 발랐습니다 보이시나요? 제선안에 우주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우렐리온 솔도 감탄하겠군요 오버워치 시그마는 이렇게 얘기했죠 우주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런데 이렇게 제손안에 있네요 이 효과로 뭘 만들지는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아마 빠른 영상으로 작품을 만들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 손에 있는 암흑별로 어떤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나요?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싶네요. 오늘의 효과 실험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효과로 어떤 멋진 작품을 만들지는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